구두 두 켤레가 우편으로 배달된 꿈. 새로운 일이나 외국 서적을 보게 되고 여권이 나오는 등 새로움이 있음. 구두 밑창이 다 떨어져 발바닥이 나온 꿈. 손발이 닳도록 무진 애를 썼지만 노력은 오간데없고 신발은 나이가 떨어져 돈 달라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 궁극통 문주다사하다. 구두가 갑자기 달아서 해지는 꿈. 애인이나 아내와 싸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구두가 유리처럼 반짝거리는 꿈. 날개짓을 하여 하늘로 날아가듯 기분이 좋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구두를 사는 꿈. 큰 돈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구두를 슬리퍼로 바꿔 신는 꿈. 이성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잠재적 욕구가 나타난 것이다. 구두에 관한 꿈. 물과 갑자기 달아서 해지는 꿈은 애인이나 아내와 싸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기며 신발을 잃는 꿈은 믿었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을 암시합니다. 물에 빠진 구두를 건져 내려다 여러 켤레의 고무신을 건지는 꿈. 투자를 적게 하여 많은 이익을 얻음. 새 구두가 자신의 발에 딴 맞아 편안한 꿈. 좋은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질 꿈. 선물로 받은 구두 상품권으로 신발을 사러 갔으나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지 못해 되돌아오는 꿈.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신발을 사러 갔지만 사지 못한 꿈은 직위상 불운을 겪을 암시이다. 즉 좌천되거나 실직의 우려가 있다. 또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어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암시이다. 소포로 구두 두 켤레를 받는 꿈. 소포로 구두 두 켤레를 받으면 여권이 나올 것을 예시한다. 신발 구두 운동화 등의 거미줄이 얽히는 꿈. 만일 외출 출장 여행을 하게 되면 불길한 애군이 닥쳐 저승길로 직행한다. 교통사고 낙상 실패 등이 닥쳐온다. 신발이나 구두를 사는 꿈. 신발이나 구두를 사는 구문 입학 및 입사시험에 합격한다. 신선이나 산신으로부터 구두나 신발을 받는 꿈. 신선이나 산신으로부터 구두나 신발을 받는 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거리를 얻어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될 징조이다. 미혼 여성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구두나 신발이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나 인물로 해석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받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꼽신 구두 털신 등을 사다주는 꿈 실제 아이라면 협조해줄 일이 생기지만 아이가 일거리의 상징이면 그 일의 보장 완결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집배원이 편지라고 전한 것이 구두여서 의아해한 꿈. 꿈에서 집배원이 편지라고 전해준 것이 한 켤레의 구두였다며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꿈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혹은 엉뚱한 사건, 낯선 사람에 의해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암시이다. 하얀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튀고 싶은 마음의 암시. 흰 구두를 받거나 이것을 신고 사람들 앞에 서는 꿈. 흰 구두를 받거나 이것을 신고 사람들 앞에 서는 꿈은 자기 재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꿈을 꾼후 한동안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구두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